<웃음> 오, 역시 클로이 선배! 순식간에 나무들이 동강났습니다 <웃음> 당연하지! 힘쓰는 일이라면 맡겨달라고 성스러운 장소에 두는 나무패니까 힘은 들어도 튼실한 나무를 골라야지 추모의식 준비도 이렇게 활기차게 하다니 사실 우리 셋중 가장 멘탈이 좋은 건 클로이일지도 모르겠어. 기운이 좋으시군요, 클로이님. 메피스토 어쩌고 나무는 나무 결대로 자르는 게 중요해. 내가 하는거잘 봐. 메피스토 어쩌고 네, 알겠습니다. 나무 결대로... 하여간... 그럼, 낙품 잘 부탁드려요 네네! 물론 있죠, 유리아님! 곧 들어올 배편에 함께 들여오겠습니다요! <웃음> 믿음직하네요 어머! 오셨군요, 여러분! 마침 잘됐네요 아니, 그거 설마 월망초인가요? 이렇게 급하게 구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운 좋게도 마침 제이드 상담분이 계셨거든요 사정을 들으시더니 트로이카 쪽 물건을 양보해 주셨어요 정말 다행이지 뭐예요 추모에 꼭 필요한 월망초를 갑자기 어떻게 구할지가 걱정이었는데 네 한시름 덜었어요 폐야! 저희 쪽 준비도 끝났습니다 아! 저희도요 요청하신 등불도다 됐어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뭘요 태아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잘 살아있는걸요 이렇게 많은 추모용품이 필요하다는 현실에 마음은 괴롭지만 유리아님께 저희는 항상 감사의 마음뿐입니다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열세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희망찬 분위기네요 수도 엘라스는 이미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의 습격이 시작된 건 수백 년전 너무나 긴 시간을 싸워왔고 구원자님이라는 마지막 희망만이 남은 상황 절대 승전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데도 말이에요 심지어 구원자님이 에덴에 소환되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극소수 대부분은 아직 구원자님의 존재조차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세계는 아직 아름다운 형태로 존재하고 있네요 서로를 탓하지도 않고, 원망하지도 않고 유리아님께서 노력하신 덕분일까요? 살아 돌아왔습니다